적이 없는 전쟁도 있고, 저기 분명히 있는 전쟁도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는 계론적인, 계략, 예, 개략, 계략적이고 계론적인 대충 윤곽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볼때 전쟁 중에서 하나만화 하나 하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전쟁 해봤자 패할 수 밖에 없는 전쟁 그게 뭐냐 내가 적을 모르는 그런 전쟁이죠 내가 적을 모르는 전쟁은 그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하면 할수록 백전 백패입니다 내가 모르는 전쟁이 있어요 사단은 주님의 재단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미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니까 사단이 또 변장을 하고 변형을 하며 이게 이제 자기를 감춥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적당한 때가 되면 강력한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오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사단은 또 변형을 하고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열어져서 사단의 정체를 영이 아주 깊이 깊이 열어져 좀 특별하게 열어져야 사단의 정체를 볼 수도 있지만 웬만큼 영이 열어진 상태에서는 귀신의 정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를 비용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목적?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이 모여서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확장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실 때 능력을 받고 주림을 해 나가지만 마귀도 그 반대 세력인 마귀도 교회를 공격을 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그냥 공격 나는 마귀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숨깁니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숨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해요 어떻게? 위장을 하고 완벽하게 변장을 하면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 교회 침투하고 내네 안으로도 들어오고 성도 안으로도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스타일로 들어오고 감민의교는 감민의교 스타일로 순복음은 순복음 순보금 스타일 로 침례교는 침례교 스타일로 각 교단으로 사이비교단은 사이비교단으로 2단은 2단으로 <웃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할 때 왜곡 연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다양하게 침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남쪽과 북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자유주영과공산주영이 지금이야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고 손도 잡고 도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북한이 형편없이 못 살고 그러니까 북한이 손 내밀 때 손을 잡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방팔방이다 무장공비 간첩이 침투로가다 있다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훈련시킬 때 태백산맥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산맥 중심으로 계속 넘어서 인천의 계양산까지 그 루트가 다연결돼 있어요. 계양산까지. 그러니까 그런 침투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도청 시청 지역을 만들어 놓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향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북한이 뭘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건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간첩들을 색전하고 잡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남쪽으로 넘어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북한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왜 남쪽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사단이 2000년여 동안 성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내 안으로 침투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귀하게 주신 성령의 불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스며들여, 스며들어온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부셔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많은 목적 중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아라함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 다양한 방식으로 달란트 사명 드시고, 다, 다 주시고, 다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던지는 것이 같이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불세례책에 나오고 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성령의 불을 존니시킬 때에 귀신이 막 드러나잖아요 받으면 받을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불의 사자가 되고 불의 사람이 되니까 또 눌려있는 영들을 자유케 하고 그 영들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사람도 역시 불의 남자, 여자, 남녀 종들이 되더라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현대교회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적이 안 보여 적을 잃어버리고 적이 안 보이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이론은 모든 능력을 다 받았다고 떠드는데 자기 자신을 감추기도 하고 내가 모든 은, 은사와 능력을 다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적이 안 보이고 적이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간단해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시민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데 자기가 자기만껏 자기가 원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느낍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목회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회면내 마음대로 하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지 부작용이 있으면 안 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하지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분은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상관없이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합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내가, 내가 원하는 나의 비전이 있고 나의 꿈이 있고 나의 환상이 있어요 그런 의뢰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원하고 환상과 꿈과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연단을 받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을 깨닫는데 내가 원하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연단 받는 이유예요 단마디로 말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꿈꾸던 환상과 목적을 원하는 방식에 목회가안 돼서 슬럼프에 빠져요 우리 슬럼프에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됐는데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슬럼프에 안 빠지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있요근데그 그러니까 기대가 꺾이니까 시험에 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기대, 물질에 대한 기대, 앞으로 내장래에 대한 기대, 내 비필자, 내가 누구를 만들 이런 것까지 자기의 모든 목적과 희망이 거기에 다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든다니까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무슨 전쟁을, 적이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보이고, 안보이고를 떠나서, 자기가 왜 귀신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성도 안에 스며들었냐? 자기는 열심히 취의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할 때 하고, 원하지 않을 때 안하고,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 좋으면 하고, 뭐 한번 해볼까? 뭐안 해볼까? 그러는데, 그게 주인이 주님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전쟁을 하면 하나만 하나 패예요. 백전백패. 나도 모르는 전쟁이 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적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반드시 적과 마주쳐서 대적해서 쫓아내야 될지, 사탄세력이 있다는 거 에베스 6장에도 다 나와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와있고 요한기록 13장에도 성경 요소수 속에 다 나와있어요 쉽게 제거되지 않은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적이 없는 전쟁을 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고 혼자 말씀하다가 지치고 무엇 때문에지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적이 없는 전쟁을 적 마귀하고 싸우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 내용 보면 적이 없는 전쟁을 있세요왜 그럴까요? 교회가 왜 그럴까요? 첫째는 교회가 무사 아니래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영적전쟁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무슨 은사 무슨 은사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탄탄하다 우리 교회가 탄탄한 조직이다 우리 교회는 늘 새롭다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사한 일이야 두 번째 자유방임죄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다 성령으로 자유다 자유다 자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탈선한 줄도 모르고 탈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탈선을 하는데 요 내가 왜 잘못되는데 요 잘못된 것을 알면 고치는데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뉴스에 비가 한번 와장창 내리니까 일본에서 비올때 일본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시열을 느꼈을 거예요. 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잖아요. 또 북한도 막 홍수니까 북한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된다 그러고 중국에서 샤인샤땜이 무너진다, 뭐, 나 중국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막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몇천만 명이 벌써 이재민이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백만 명이 지금 죽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들에다 어디까지, 옥간 근데 우리나라가 단 하루 이틀만에 서울 경기 강원도에서 비구름이 쭉있어져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러니까 비가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KTX도 마비되고 열차 다니는 도로도 다 그냥 집도 떠내려가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 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평에 펜션 거기 가가지고 교육자들 한번 가자 그랬어 교육자들 지구도까지 다 갔어요. 거기 이분이 사고 나서 몇 사람 세 사람이가 죽었어요. 산사태나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딱 보니까 거기야 가평 거기. 앞에 계곡 물 흐르고 하나님이 비를 잠깐 내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연 재해 앞에 인간이 모든 것을 다속수무치게해요 알면은 방지할 텐데. 구하러 가는 사람도 자기 어머님이 떠내려가서 급류에 실물렸어요. 잡으러 간 딸도 떠내려가서 죽고 사위도 죽고 흔적도 없이. 솔로몬, 아멘이지 솔로몬. 혹시 나 떠내려가면 구하지 마라. 네라도 살아오. 나는 안 떼내가는 려 떠내려가도 떠내려가는 방법을 나는 알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수영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철길 다리 밑에 기간 음. 몇 자씩 깊은데 우리 형님 멜왕교회 목사님이 수영 가르쳐 준다고 나하고 진짜 꼬인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여섯 살 짜리를. 깊은 강물에 순천 강물에 그냥 김경, 김경자 집사님인가? 순천 집사님, 김금자 집사님 알죠? 순천 장대다리, 장대다리 알죠? 장대다리 열차 다니는데 거기서 물로 빠따이빙하고 그랬었어요. 열차 오면 뽀하 그냥 따이빙하고, 열차가 막 오면 초등학교 때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철길, 그 난간 파인데, 다리 시작 끝 부분에 그들은... 누가 오래 버티느냐가 이제 두목이 되는 거야 이제 친구들 중에 근데 거기에다가 나를 던져 놓고 자기 수영 잘하지도 못하는 개헤엄친구터 나와버린 거예요 수영에 수처도 모르는 애가. 6살, 때. 그... 내가 여섯 살 일곱 살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내가 몇번한번세 번인가 네번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똥뚝간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했고 세살때 죽도봉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을 뻔 했고, 그 다음날 왜 내가 절벽에 떨어졌는지, 그 다음날 또 다시 가는거야. 참 지독하죠. 다섯 살 때. 근데 그때도 또 누가 또 나를 구해줘서 모르는 사람이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해. 그 절벽에 그 사람이 두 번씩이나 또 있냐고 왜. 나를 끄집어내서 이 말을 이해가자 이 놈이 새끼 오늘 또 왔네 어제 죽을뻔한 놈을 건져줬는데 팍. 다섯 살짜리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내가 그랬다니까 <웃음> 여러분 다섯 살짜리가 사람 살려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지금 <웃음> 우리 태양이가 사람 살려 그러면 얼마나 웃기냐고 그 다섯 살때 죽도록에 올라 순천 시를다 보는 거예요 가령이 타진 바지 입고 바람이 솔솔 들어와 아래로도 들어오고 위로도 들어오고 솔솔 들어오고 다리를 막기르면서 아침 먹고 가가지고 여러분은 이상한 생각하면서 웃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가랭이 타진 바지 다 입고 다녔어요 가랭이 타진 바지 입으신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 거기도? 박집사도? 나이가 몇 살인데? 내일 봐가지고가랭이 타진 바지 고 교육 올수 있도록 어 굉장히 좋아하네 뭐 하다가 지금 염적인 속에서 옆으로 세면 안되는데 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 보니까 긴장하면 죽을 것 같아 막 바닥바닥 거리니까 어 이거 봐라 내가 물에 뜨네 그러면 허어, 이러니까 숨을 길게 마시니까 코로 입으로 숨이 들어가니까 몸이 바람이 들어가면서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바람 들어가면 떠요 안 떠요 풍선효과처럼 뜬다니까 또쑥 뭐 들어가네 물몇번 먹고 허그적허그적 허구적, 허구적, 허구적 하다 막 정신없이 막 나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발목까지 수영하는 데까지 나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형님의 저쪽에서 야꼭타 수영 재밌냐 나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이 개씨, 다섯 살 짜리가, 다섯 살, 5살, 여섯 살, 일곱 살 짜리가 형님뻘한테, 한참 형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이 개씨, 나 죽여버려, 개상리로 왔다, 짱리로 와. 돌멩이를 들고 쫓아갔어. 그막 도망가면서 막끽대고 웃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태양이가, 우리 사랑의 만한 애한테, 이 개씨가 죽여버려 돌멩이를 가지고 막... 상상만 해도재미있서요러니까서한 인생을 제가 살았어요 어디까지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도에 여러분,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살수 있는 방법. 첫째, 집회 때는 절대로 물가에 장마올 때 놀러 가지 말 것, 절대 놀러 가지 말 것. 두 번째, 만일에 그래도 무지해서 떠내려간다. 그러면은 가운데로 떠내려가면 옆으로 누워서... 응용수영을 해요 응용수영 해병대들이 해병대들이 일반 수영하고 밥만 먹으면 가는 게 옆으로 물 위로 살살 떠서 물살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위로 쫙쫙 가요 가운데서 떠내려갔다 그러면 가운데서 떠내려가도 불안해하지 말고 떠내려가면서 가장자리 쪽으로 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붙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적이 없는 전쟁이 있고 적이 없는 전쟁이 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무사 아니라고 영적인 것 같으나 영적이지 못하고 자유로움에 방임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또 위선자가 되고 또 탈성과 탐욕과 방탕과 음란 또, 교회 안에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끼리 파벌을 조성해요. 파벌. 자꾸 블록화시켜서, 친한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한 것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적당히.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님보다 더 친하면, 주님이 흐트러버리셔. 주님보다 더 친하면. 그게 성경적인 원래예요 영이 열어져서 영이 한번 열어지니깐요 우만 잡동사니가 다 보여 영적으로 천사들이 확 날아가고 천사들이 확 내려오고 불 가지고 오는 천사 응, 은사 가지고 오는 천사 기도,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 또 세마뽀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 옆에 천사들이 앉아서 막 천사들이 뭔가 막오랑달랑 무슨 꽃잎 하얀 벚꽃잎이 막 떨어지는 것 같고 뭐가 막불 같은 것이 불모양의 천사들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보면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정말 멋있게 임하고또 손살같이 가고 그거 구경하느라고 방언도 안 나와요 영이 열어지면 우와 저 모양 우와 저거 뭐야 우와 저거 뭐야 저 성도는 저런 기도하고 있네 방언 속에 그런 기도하는 게 바, 기도 속에 방언하는 것이 모양으로도 보이고 말로도 한국말로도 들리고 어떤 형태로도 그림으로도 막 보이고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신기한지 몰라요 영이 열어지면 5분 있다가 누가 온다 오늘 하루 동안 누가 오고 누가 나가 앉아서 천리를 보고 말리를 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확 보이기도 해요 나는 그것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야요새 봐. 내가 말이야 오늘 성지순례 갔다 왔다 주나 내가 성지순례 갔다 왔다 야기도하만 공중에 내 몸이 막 빠져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구석구석 다본것 같다. 막 보인다고 와. 너는 그안 보이지? 이제, 이제 자랑삼아지. 내가 막 하, 엄청 영이 열리서 그렇게 하니까 아들과고 아니야,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나는 화성 갔다.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형성.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 갔다 왔어 나는. 지구에서 이스라엘 갔다 온 것만 보고 그렇게 했더니 얘들은 나야가라 무슨 폭포 무슨 폭포 뭐 지구 반대쪽 대기권 지나서 우주 밤하늘을 지나서 뭐 생전 알지도 듣지도 못한 비밀의 방에들 들락달락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 또 기도 오늘 또이말 이 듣고 주님 요셉 더좋준연사가 기도할 때 찬성 형상 명사 갔다 왔는데 나도 더 찬성 형상 명사까지 가게 해주시면또 그런 게또 할지도 몰라요 영이 한번 열어지니까 타락 안할 일도 타락해질 일이 생겨요 영이 한번 열어지면 미혹 안 받을 일인데도 미혹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절이 안되는데 나중에는 수위 조절을 하게 돼서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좀 답답하고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흔들리고 그런 일이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맞다가도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런 부분은 좀 닫아야 될것 닫혀지게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일반적이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탁탁탁탁 단히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처음에는 사탄이 이 교회에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교회 마귀가 잡고 있고 왕마귀가 교회 문 앞에 있고 그 목회자 옆에 사탄이 서 있고 무슨 귀신 무슨, 무슨 귀신 교회고 예배 드리러 가서 보면은 예배 그 막, 왕마귀가 설교하고 있고 그 성도들이 다 귀신들이 앉아서 끼낄끼거리고아 할렐루야 아멘해 아멘해. 그 눈을 다시 비비고 보면 사람이고 기도 시간도 잠깐 눈 감아도 보면은 귀신들이 왕을 거리고그 사람 속에 혼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도로지 같은 것이 있고 무슨 개 떼들 같이. 무슨, 뭐, 저, 저, 저 하이에나 같은 개, 개들이 앉아있고, 돼지들이 앉아있고, 무슨 용, 뱀들이 앉아있고, 어떤 때는 뱀이 막 2층, 3층으로 우글거리는 그런 재단에 가서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아이아베 갔더니,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자기들은 영적이라고 24시간 기도한다고 막 기타 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밑바닥에서 뭐가 확 휘감기면서, 뱀 속을 샤악! 먹구렁이 속을 차는 데인데 그것들이 말을 하면서 내 다리를 휘감고 야이새 네가 여기 왜 오는 거야 여기는 우리 여기야 거기 겐자시티 거기 지나가면서 그아이 때문에 세계 수많은 전도자 기도자 영성사역자들이한번 이상 가보고 혹은 집을 팔아서 거기 근처에서 방어도 놓고몇년 동안 거기서 그 사역과 그 기도와 그 예배를 배운다고 한국에 수많은 종들이 거기 가서 또 있기도 해요. 그래가 거기 가서 한번 속내불로 싹 쓸고, 야, 우리 빨리 가자. 구역질 난다 비릿한 뱀속을 냄새 든다는데 막, 으으으으으. 거기서 어떤 여자를 또 만났잖아요. 자기도 플로리다에서, 미국 남쪽이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온 영성 사역자예요. 그데 갑자기 거기 와가지고, 그때, 이영호 목사님 가셨나? 그때? 요 같이 갔죠, 그때. 정혁인조다 같이 가고. 몇사랑 같이 갔는데, 아이고, 빨리 보상하자 해서 켄자스시티 외곽 쪽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귀신들이 꼬리여 꼬리를 막, 막 다섯 줄, 열 줄로 샤악 한번 도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차 타고 가도, 영적으로 그놈들 오는 게더 빠르지. 호텔 로비에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지옥 갈것 같은 느낌이 없는데 호텔 로비에서 내가 쓰러졌어요 막 비명을 지르고 귀신들 여기까지 쫓아 비엔들이 여기까지 쫓아갔다 가지고 숙소에 예.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옷도 벗겨도 쥐어막 침대에서 굴르고 밑으로 떨어지고 비명을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다가 귀신들이 공격하니까 머릿속으로 들어오니까 이 머리를 화장실 벽에다 막 들이 박았어요 내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걸 막 뇌를 막뒤죽박죽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고통이 상상을 초월해요 엘레집에 갔을 때도 숙소에 귀진맥진나게 도착해서 도착했는데 은혜선 집사님 그때 잠자고 있었나 내가 막때울때 굴렀잖아 주방 빨리 와서 귀신 잠자 자달라고 래 그래. 잠자다가 막 집사님들에 와가지고 막 성령이 불어 하는데 귀신보다 더센 냄새가 나더라고 입에서 왜 보인들도 잠자다가 입에서 나는그 냄새가 약간 꾸룩내가 나잖아요 은집사님이 그랬다는게 아니고 그런데 옆에 누가 갑자기 푸 이렇게 끼는 거야 성령이 불악하다가푸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귀들이 다 떠나고 내가 벌떡 일어나버렸어요 이야, 홀리 게스. 홀리 불 게스. 홀리 파이어 게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영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팍, 말질하는 거 있잖아요. 혀 속에, 입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적이 안 보여. 적이 없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해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더 심하게 피할 수 밖에 없어 교회가 막 갈라지고 찢어지면 고 그러잖아요 왜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바울은 지금은 자아가길 때가 되었다 다시 보니까 중심을 차례야다 우리 저기 어디 있는지 어떤 위장을 하고 있는지 이거 살펴서 그 영들이 우리 안에 숨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나를 혹시라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입과 이런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알아야 돼? 알면 적이 보이고 적을 알면 나를 하고 적을 하면 집히지기면 백전 백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포위하고 숨어 들어갔어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수많은 무리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그러면 사단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을 때, 성도들 안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하는 식으로 사단이 역사할 때, 가장 편하고, 일반적이고, 우리가 이해를 쉽게 받아들이고 할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 첫째. 어떤 방식으로 고고학 고고학 발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고학 발굴하는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고고학을 통해서 귀신이 사단의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두 번째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고 알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신화 나라마다 신화가 있고 나라마다 어떤 전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 기도원에서 그찬송그거 있잖아요 그복음성가그분 뭐, 당군왕 당군께서 뭐 어? 당군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연원비원 <웃음> 당군이 이 나라를 세워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나라의 시조가 곰인가 곰하고 호랑이하고 쑥하고 마늘을 며칠 동안 먹었어요 어? 그 중대가리가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삼국유산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동굴속에서 100일 동안 있다가 어? 아유 이런 곰들 같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래서 홍익인간 홍익대학교 근본이 홍익인간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홍익인간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아니 어떻게 기도원에서 홍익인간 당군이 이 날을 세웠다고 그렇게 떠버리고 그거를 사신 1940년도에 했던 복음성은 아직도 부르고 있어요 그거를 미치고 환장도 없이지 자 그래서 곰이 호랑이는 이야, 나는 못 참아 뛰쳐나가서 끝나고 곰을 어, 어, 나는 참을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와가지고 환인하고 결혼을 해서 뭘 왔냐면 웅이를 낳았어 웅이가 누구예요 환웅 그래서, 환웅이 나라를 세워서 세운 게 그게 고조선이에요. 신화예요, 신화 이야기. 그리고, 주몽, 고구려 시조 주몽이 또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알에서. 신라 또, 신라 또, 그 박혁 거세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거기도 알이야, 무슨. 계란하고 계란을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있나. 다알 까다가 아니 완전히 귀신이요 나라마다 고고학, 신화, 전설, 가짜음사 이름이 가짜음사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지금 나오지도 않지만 어디에 콩이 있으냐한테전지해다 아, 길이 안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을 찢지않아요 어떻게 하기는 직원들 뽑는 데 가서 두드려야지 사람 뽑는 데 가지고 들이밀고 서류 작성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잘할수 있어 성의 표시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그런 것을 보이면 그 사람 스카우트 되잖아요 공장이든 농화든 뭐든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지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이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다 때려치고 어? 피라미드하고 다단계 한다고 근무시 들어가지고 너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몇번 불러서 면담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와서 다른 청년들한테 막 다단계라고 피라 이게 진짜라고 이게 목숨이야. 아, 우리 아버지 우리 뭐뭐이거 결국에는 그것을 쫓겨나고 안 하고 안 하고 해가지고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허짓거리 하는 거예요 허짓거리 제가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할때 교회는 절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이런 정신이 박혀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오픈을 해야 된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다 교회 이전를할때뭐할때뭐할때 뭐뭐 절대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지금까지 교회 공백 생긴 적한 번도 없어요 왜? 성도가 없을 때는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가족이 계속 재단에서 있는 거예요 재단을 지켜요 교회가서 내가 있지 않으면 교회를 열지 않으면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양심에 찔려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유명한 부자가 거지 모습으로 왕나죠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에 처리하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 제가 그 교회에 5조 원을 가져다 다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황당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네. 천원 가지고 3주, 4주 부터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매일 교회에서 처리하는 거요 왜? 교회 안에 칸막이 있고, 또 교회에서 칸막에다가 또 나가도 항상 교회에다 처리하여 밤새도록. 천원 가지고 삼주 4주 버텼도 누가 지나가면서 백만원 하기도 하고요 오십만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를 먹이듯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아, 역시 주의 종은 재단 벗어나면 안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공백이 있으면 안돼 내게는 슬럼프가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불세례 사건도 일어나게 하시고 예. 할렐루야 예. 누가 구구와 가지고 들이대는 거 조심하세요 가천사, 마술, 미신, 과학 과학은 먼저 알고 나서 믿어지는 게과이고 믿음의 세계는 믿고 나서 나중에 알아지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세상의 역사,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철학, 이념, 어떤 사상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집어놨어요 정치 이야기, 경제적인 거, 자연환경 어? 이런 것들뜨고서 귀신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교회 안에 일반 사회 안에, 단체 안에, 국가 안에 지도자들 안에 얼마나 많이 포진돼서 집어넣는지 아세요? 미국의 수도에 워싱턴 DC에 가면 그 조지 워싱턴 기념관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기념관도 있고요 조지 워싱턴 기념관에 가면 그 건물에 가면 거기 지하에 도시계획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고 또 국회의사당 이런 것들 그 지하로 쭉 가면 프리메이슨 집단들이 숨겨놓은 어떤 비밀결사대와 그런 그림들이 장식이 되있어요 상징적인 기념관도 있고요 그 지하에 계단이 896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쭉 내려가면 흉측스러운 동상 하나가 나와요. 망토를 걸쳐서 무시무시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한쪽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생명의 진리,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과 죽음과 또 모든 것을 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는것니다성경 우리 거룩한 진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인의 모든 진리를 다삭제해버려서요 그리고 성경을 상징적으로 풀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용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고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고 영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장하는 것이 거예요 내 안에 신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신이 곧 나다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뇌시켜자 여러분 앞으로는 저는 이제 저 크리스도와 666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정말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666 도장을 찍어서 옛날 방식으로 오는 것인지 새로운 방식으로 올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조심스럽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식이 어떤 것이 나올지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종을 할지 또 새로운 뭐가 QR코드로 조종을 할지 어떤 코드가 나올지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TV, 방송 또 역사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tv나 연속극이나 뭐 역사 히스토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신화까지 동원해서 우리의 심장부까지 들어와요 심장부까지 파고들어와요 그래서 가장 큰철크의 활동이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 기독교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조직체계를 부수기 위해서 절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성경공부 프로그램 또 큐티 예배 또 성령집회 철야기도 기도 예배 어떤 모임 소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크루세이드이든 야외전도집회든 간에 이걸 통해서 귀신이 하나 하나 지금 접근해 오는 것이 여러분 안보입니까 그러니까 종교통합이 자꾸 나오요에큐메니컬 운동이 나오죠 WCC 운동이 자꾸 나오죠 가차 유거사건이 나오고 가차 예수도 등장할 일이 이제 점점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세에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경에 있는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두 눈을 뜨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또 짐승에게 사람에게 사, 짐승 그 우상 덩어리에게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생각하고 감정갖고 말할 수 있는 생기를 치넣낸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 짐승이 우상의 사람들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서길 흉을 점쳐 주는 거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가 점쟁이한테 가면 그사람들에서쫙 이야기하면 오 맞지 맞지 맞지 오뭐 신기하다 오 뭐죠 이 사람이 가만히 있냐고요 야교회 목사님보다 더 신령하다 은사 받은 자보다 더 신령하다 어? 야이으로에부터 소개하지 소개하고 소개하고 교회 장로도 오고 목사도 오고 무슨 무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남에 유명한 접집이 있는데 해마다 입시 처리되면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거기다 문전승실 <웃음> 이룬다는 거예요 돈 봉투 두둑이 넣어가지고 교육건축왕금 성경부 할 때는 다 빼고 복집에 갈 때는 신통한 집에 갈 때는 막 10만원짜리로 막 따발로 해가지고 강남의 부자들도 여러 많은 사람에 가서 봉채 내고 <웃음> 이게 말해야 하는데 거기에 교회 권사 장로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내가 들었어요. 자기가 강남에서 왔대요. 거기도 가봤더니 교회 되는 사람들이 왔대. 왜냐 그 점쟁이가 신통하거든. 야들 야, 너는 교회 나가라. 권사가 입구에서 들어올라갔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점쟁이가 거기 딱 일어나가지고 나오. 들어오기도 전에 야야야야, 다른 교회 나가라 그래 놀래가지고 봉투를 색으로 빡을 두툼하게 준비했는데 이걸 준비가지고 갔는데 초장부터 면제해서 문전방대 당했어요. 그 앞에 신발이 쫙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기도 가서 회개하고 그돈다 빼고 십만 원만 딱 넣어서 감사한 하고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짐승에게 생기를 줘서 마귀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감정, 생각 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또 앞으로는 블루빔 그 프로젝트라는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블루빔 프로젝트는 뭐냐면 미국 나사에서 블루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목적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 아래 단 하나의 질서 아래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버리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다 그것이 뭐냐 블루빔 프로젝트 그건 뭐냐면 우주적으로 거대한 우주쇼를 벌려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낙하는뉴 에이지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뉴 월드 새로 만든 새로운 종교 안에 모든 사람들 간에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게 불루빔 프로젝트 그들이 믿는 신이는데 신은 루시퍼야. 네. 이름이 신그리스도의교회 그래서 만일에 그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은 다 끄집어내서 재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가지고 뇌를 개조랑시키고 세뇌시켜서 완전히 그 정신을 잡아버리게 만들어요. 또한 가지는 홀로그램이라는걸 여러분 아시죠 홀로그램 영화에도 그런 건 나오잖아요 3차원 영상인데 앞으로 이제 나라가 더 발전하고 세상이 더 발전한단 에 지금 핸드폰으로 왔는데 지금은 눈 앞에서 운전하다가 손으로 이러면 생각만 해도 눈 앞에서 허공에 3차원 영상이 뜨는 거요 영상이 하나 떠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 뭐뭐뭐 뭐, 뭐, 뭐 누르지 않아도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눈앞에 화면이 다 떠가지고 내가 만날 사람의 영상까지 다 나오는 거야 움직이는 화면으로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야 게 홀로그램이에요 빛의 파동을 이용해서 간접 형상을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필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눈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집 앞에서 집 안에서 차 운전하고 갔다가 사람하고 만나는 중에 아나 어디 약속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홀로그램 사인을 하면 그 앞에서 화면이 떠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이 다 지시가 다 나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탈수 이미 이건 만들어졌어요. 블루빔 프로젝트는요. 1940년대 1950년대 우리나라 유교 생길 때부터 미국에서 이미 다 만들어졌대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저 크리스도가 나와서 영상으로 사람을 조절할 수 있고 소리로도 할수 있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고 영상으로 동시에 저주파 고주파 그 저주파와 고주파 같은 고성능 레이저 빔을 통해서 우리의 뇌까지도 조정을 하고 여러분 휴전선도 지금 전류가 다 흐르고 있어서 북한은 간첩들이 넘어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만 남쪽은 이미 화면으로 다 보고 있어요 열감지기는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사들이 그걸 시켜서 별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 보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멧돼지인지 산돼지인지 그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뇌까지도 그렇게 조종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극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요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홀로그램을 통해서 가짜 휴고 소동도 더 일으키게 할수 있고, 우주 쇼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짜 예수가 지상에 재림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제가 이게 상담 받은 이유 중에 하나 가 그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 그 인간 그큰교회예요그 인간이 어 하나님 나한테 권장 못합니다요. 어 지금 빛이 내려옵니다. 실제로 빛이 막 내려오고 막 알고 보니 무대 장치를 해가지고 그 뒤에서 무대 장치 담당한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고백을 해서 목사님 저 이런 거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죠? 무슨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모르고 있고요 막 빛을 쏘면 기도중에도 빛이 막확 내려오고요 휴고 소동도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외계인들도 얼마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납치국 외계인들이 누굴 납치다 누굴 납치돼 해가지고 조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틱톡, 제가 어, 틱톡을 보게 됐는데, 틱톡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정보가 자꾸 중국으로 다 넘어간대요.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은 게 그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 어떤 기업한테 틱톡 빨리 사라. 그거라로 해서 중국은 그거라도 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계속 인터넷을 통해 서로 감시하고 서로 비밀 캐내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야 인간의 뇌를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적그스도 등장하고 인간을 경비하도록 하고 그러도안 되면 협박과 회유로 하고 결국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뒤집어 놓고 바꾸게 하려고 해요 그걸 구역하는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나 성령사회자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정당방위로 사살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지금 미국에 데모하는 사람들 정당방위로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언제 어떻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결국에는 뭐예요 기독교 프로그램 파괴 교회 파괴 UFO도 막등장시고 여러분 UFO 없는 줄 아세요? UF 있어요. 조작계산 UF 전자기장에 의해서 반중력장치와 원자력과 해가지고 UF를 만들어서 순식간에 왔다고 순식간에 사라고 이온추진장치로 해가지고 막한대는구만 순간적으로 나타나 순간적으로 서멸하고 시공을 추월하고 그걸 개발을 이미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반개독교 결국에는 하나님 있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옛날처럼 영안만 열어지고 영안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그렇게 나날이 발전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세상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 그런 날이 와요 개시리고 있는 것처럼 마이가 어떤 놈인데,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 발전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누리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단이 역사하거 우리도 몰라요. 우리의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기획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숲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서더 기도하고